아 이제 허거 먹고 야경보러 갈거예요강 주변에도 돌면서 구경도 하고 가시죠 아 지금 하이리라오라고 한국에도 있는 허거집인데 한국에 되게 많대요 근데 <웃음> 네, 그래도 현지에 와서 먹는게 좀 다를까 싶어고 가보고 있어요 어.. 그게 뭐 얼마나 맛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허거 처음 먹으러 가는거거든 가서 확인해보고 거기서 막숱 타면 쇼도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서 맛있게 먹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상하이 너무 좋아요 어, 저거 먹으러 왔는데 이게 마라랑 우유이랑 단반해서 먹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너무 매워 너무 매워갖고 아 근데 되게 중독되는 맛이라서 처음에는 계속 좀 먹었다? 근데 아까 그 뻘건 기름 봤죠?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꼬추기름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와 너무 매워 아 근데 그걸 더내도 이게 안 매울지 난 모르겠어 난 매워서 더이상 이거는 못먹겠고 그냥 얌전히 그냥 하얀 국물이나 먹어야 겠어요 이거 맛있어 팔0팔 위안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요. 저기 요게반 반씩 시키는 건데 두리와서 드시면 뭐 야채나 내가 고기를 빼고 막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는 저 반으로 체크해갖고 먹으면 돼요. 이거 그냥 하나로 다 해갖고 먹으면 양이 진짜 많으니까 저반 보이죠? 앞에 B라고 써있는거 저걸로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리라오에 가서 허거를 먹고 나왔는데요 어, 저는 일단 먹방을 찍으면 안될것 같고 <웃음> 허거 난 어, 이제 한번 먹어봤으니까 된것 같아요 나는 더이상 허거 안먹어도 될것 같고 하얀 국물은 맛있는데 빨간 국물은 사실 현지인 아니면 조금 어려울것 같아요 어, 아, 저는 그래요 근데 이런 톡쏘는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 어, 근데 이거 분명히 속 쓰릴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속이 쓰린데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하이디라오 허거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옥수수. <웃음> 옥수수 진짜 맛있으니까 옥수수 따로 시켜 먹고 아두 명이서 가잖아요. 거기서 반으로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고기 말고 뭐 이렇게 버섯이라든지 사이드 이렇게 국물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반으로 할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선택을 해서 시키면 가격도 절약되고 양도 적당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시켜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뭐 먹어보고 싶으면 말리진 않겠지만 뭐한 한 번만 먹어보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제 와이탄으로 돌아가서 야경을 볼 건데 야경 한번 보러 가보시죠